고창 세븐, 시비 앞인데 엄청난 크기의 지금 이구 n 나가 올라서, 왔어어요디 왔는지 모르겠는데우와장난이야 크기가 이구 u 나 보이냐고 이구 n 나 여기 여기 n a i g 여 a n a 와 g u 아 n 보이냐 u a n a iguana, iguana, iguana, iguana, i 진짜 멋있다. 진짜 크다. 와. 아, 와, 아, 네. 진짜 크다. 완전 공룡, 공룡. 어, 이 앞에 이구 하나 보이냐고? 어. 그 이구 하나. 요거 큰 거. 이구 하나, 이구 하나. 완전 공룡이네. 그, 그 앞에, 어, 엄청 커. 장난 아니야. 엄청 무서워. 와, 딱 멋있네. 어, 무서워. 어, 무서워. 바다 지어보세오 무서워 몰라 오. <목소리> 오 무서워 진짜 크다 무서워. 어디서 왔을까요? 그러니까 어디서 왔을까? <목소리> 꼬리 봐와 꼬리까지 금 길이가 한 1.6m 되겠는데? 야. 와 멋있다 멋있어 자태봐라. 꽃향 이런 곳이야, 쟤니. 멋있다, 멋있어. 그러니까, 이게 또 멋있냐. <놀람> <incarn muitos> 오, <놀람> 아니야, 아 뭐라고? What's up, what's up, 아니야, t s up, what's up, what's up, w 우와 이야하 <놀람> 어, <거야> 자, 빨고. 와, 처음 보는 이 생긴 거 너. 오, 멋있다. 안는 와, 진짜 공룡이야, 공룡. 와, 쳐다본 것 봐. 와, 진짜 아직 공룡이네 얼굴이. 네? 왜 또? 파이엔! 파이엔! 와! 진짜 맛있네. 제가 멋있네. 우와, 우와, 우 오, 오, 오, 오, 오, 와 오, 오, 와, 멋있다. 우리 길이 막와 아, 엄청나다 어? 이거 하나가 바다에서 사나 이게 아 멋있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 야, 오오오색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좀 벌어 주고 밖에 보내네. 신이 어 아니 공룡이야, 공룡 공룡. 이리 야. 완전 공룡 공룡이야. 오. 와. 안내려오나 엄마가. 제피제 2시간만 있으면 다시 바다가 려가면서 근데 너 여기 친구 거기. 근데 안내로한번 올라가면 절대 안내로야. 뭐 있었는데. 왜 이렇게 와, 큰일 쿵요. 래네